전진 안 보여. 요 검은 길게서 나. 잘라서. 빠질게, 빠질게. 쌤 질렀다, 쌤 질렀다. 중셋. 얘 예, 반. 중판. 검정 하나 더. 반. 나이스. 바로 갑니다. 바로 갑니다. 바로 갑니다. 바로 갑니다. 내가 왜두 레이스인지 이승해야겠다 오, 어? 오, 어우 레이스 결정전간드시 뭐야? 검쳤어. 검작 코너. 바로 갑니다. 바로 갑니다. 자, 잘 부탁드립니다. 이거 검복 찌를 것 같애요? 아아니다 앵글! 앵글 둘! 체감이 전지! 검복검복! 어, 어. 검복. 아! 검복검복! 하나산 피! 영원히 적배 가자! 뭐 검복 따라온다! 어, 어, 어. 핀 까줄게! 바로뒤 따라온다! 바로뒤 바로뒤 바로뒤! 어. 검 적배 쪽 네. 하나 아컴 아, 없었어? 오케이 okay. 아, 근데 웃긴게 프렌즈 형 나가고 나서 김말로 오는게 끄박 기속 1.6 안되는데요 하루종일 쪼준만 하고 이렇게 <웃음> 나가고 나서 김말로 오시네 이거 호랑이님 조심하세요 콤보 또 둘이다 검정쪽 빙하나이 아, 한개다 아. 안저있는 가시 가시 들이 너무 저돌적이긴 하던데. 이아확잘 돌릴게요. 우리 쎈 너무 없다. 뱀이도 올라온다. 뱀이 갔다. 샘 반반, 게이고 클래스 패스 포기안 들어왔다 샘 데, 샘샘 하나 더나샘어디샘아 이거 딱 보이네 네 여기 저기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검으로 가는데? 검으로도 검으이이가능오 와우 스다다 알 아, 어, 맞어. 세리머니 미리 해 주는 센스. 왔다. 아, 왔다. 왔다 왔다 아, 아니 너너 철문. 아군이 패배하예측프리핑 어. 넣어요. 네. 네. 네. 여기 이제 슬슬 마이크 킬 때가 아직 안 되긴 했구나. 음. b e c a u 요 e of Pina, c o m 검 Jenji, come, 검 e 검 j i You go, Pok, Pok, 가보가나 가가다 노동수다 아노동 돌려 개피 개피 개 자두가자 아군리 나이스 이거 검목 조심하셔야 되고 검배 자꾸 작업 심하니까 찌른 거, 예, 제가 그냥 건봉 미리 외치게요 그냥 차라리 한 명이 더땡겨줬고 빨리 검을 맞고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. 계속 두명 이상. 반 색깔 피반. 또온다온다온다온다검목 조심. 맞아. 전진 안 보여요. 검은 길게서나 잘랐고. 빠질게 빠질게. 쌤질찔렀다쌤찔렀다 중셋. 예반 중판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좋아요. 오케이. 마이크 못해서 스트레스 받았나 보다 영훈이 형아 어, 그렇게 풀수 있으면 풀어? 오케이 아 나, 나, 나, 나핑 나핑 저 불. 빠져오게이님 어? 저 분노 이거 책갈빛은 하고 이어폭도 아, 얘도 선할텐데 중에 졸각인가 오른쪽 아, <웃음> 먹고먹히는 인생사 어겁 많다 겁 많다 겁 d c o 이 m a 나나 c o m m a n 고 하나 하나 더둘검 n 두명 a t 다 빠졌죠 빠졌나 아시정신없다 가는 중. 배 네. 없어. 누 네. 없어. 섹시 없어. 없어. 저시 없어. 섹시 이어어 섹시 없어. 섹이 검정하나 더반 으쌰! 으쌰! 으쌰! 으쌰! 으쌰! 갑니다 쌰 으쌰! 으쌰! 으쌰! 으 바로 갑니다. 하루 갑니다. 그 그분 나갔잖아. 타신형 나갔잖아. 오신형 나갔잖아. 이제 나 억압이 이제 없다. 억제기 이제 깨졌다. 스티 어 디테일한데. 나이고일이 아, 가고 있다, 가고 있다. 아,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어, 아, 배. 배고 있다, 배고 있다. 포포포포포포. 거어가 나. 빽빽 조어 포가, <웃음> 포가 나. 포가 포가 나그 위치를 얘기 안 했네 쏘리. 미안해요. 올배 포가 아닌가? 어, 뭐야 중. 오히려 네, 좋고. 슬랭. 슬랭 야, 우리 피다 뭐야? 자 죽은 사람은 죽는다. 한라 선장 미안하네. 그 상대방 가는데 지금. 웅크스나. 어크스나 웅크스나. 웅크스나. 웅크스 바로 가지, 바로 가지. 원에 가야지. 웅크스나. 웅크스나. 웅가 아군이 승하나아 이럴 땐너 미안한데 알라사님아 자차 저차... 알라님 아이고